처음 재래식 목공기계를 리폼하고 고철상을 찾아가 녹슨 골동품으로 시작한 이연머신 개발 숱한 난관을 해치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데에는 목공도상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서러운 이미지를 황골탈태하고 세계의 대한민국 목공을 널리 알리고 국산 목공기계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3년 전 시작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의 정말 감사한 사랑과 관심이 이연머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모드리언의 이연머신은 또다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목공기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희만으로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멤버십 후원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언 멀티우드 머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목공 문화산업 발전과 전세계 목공의 중심이 이언 멀티우드 머신으로 된다는 것은 저희 우드르 이연의 오랜 꿈이자 염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염원에 동참하셔서 저희와 함께 꿈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